오늘은 5월 4일 양육으로 5월 4일 첫번째 일요법회날입니다. 그동안은 매달 음력 24일에 관음제 법회를 거행해오던 것을 관공서나 회사, 학교에 다니신 분들도 참여하시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양력으로 매월 첫 번째 일요일에 변경해서 법회를 거행하게 된 처음 법회날입니다. 2조 5백 년 동안 한국 불교는 부녀자들만이 기복을 위해서 다니는 그러한 종교로 전락을 해 내려왔습니다 그리다가 차츰차츰 해방이 이, 된 뒤로 또 정화불사가 일어난 뒤로 어, 이, 남자분들 교수 학생 지성인들도 불법에 관심을 가지고 어, 믿고 어, 또 실천하는 분들이 날로 어,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들도 그전에는 60, 70 묵은 할머니들 노인들만이 믿는 것으로 그렇게 해내려왔던 것이 근자에는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젊은 분들 이렇게 많이 불법을 믿고 실천을 하시게 된것 모두가 대단히 다행한 일일 수 없습니다. 오늘 사부대중이 이렇게 함께 네. 모여서 이렇게 이 법회를, 법회를 갖게 되니 예, 마음이 흐뭇하기 그지없습니다. 금방 조실스님께서 어, 몽산 법어를 중심으로 해서 법을 설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관음제 법회를 일료법회로 고치는 데는 꼭 모든 어, 남자분 또는 직장에 나가신 분들이 참여하시기 위해서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는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저 법당이 완공이 되면 법당만 해서 120평이 넘는 큰 법당이 이룩하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콩나물 시루처럼 앉아서 법회를 열지 아니하고 좀 여유를 가지고 줄을 잡아서 앉아서 모두 정식으로 가부자, 반가부자를 하면서 실제로 참선을 30분 내지 1시간 실수를 하는 그러한 참선 법회로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밤나 이 참선을 하면 좋다. 이렇게 그 말씀만 하고 실제로 여러분과 같이 죽비를 치고 어, 입선을 드리고 앉은 자세와 호흡 보는 법과 화두 드는 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를 해드리지 못하고 대구로 가셔서 잘 하시기만을 어, 당부를 해왔었던 것이 항시 마음에 에, 정말 옳게 하시는지 자세는 올바르게 하시는지 또는 호흡은 올바르게 하시는지 파두는 올케 들고 계시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미흡한 생각을 가져왔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 법당이 이룩된 대로 어, 정말 본격적으로 참선을 지도하고 실천을 하시도록 이렇게 법회를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 그런 뜻에서, 어, 특별히 참선에 대해서 참선을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설해진 법문을 골라봤습니다. 맨 처음에 조르심께서 읊부신 개송은 재행무상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유락이다. 이 개송은 열반경에 나오는 개소입니다. 재행, 재행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현상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것,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것, 일체가 다 재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상하다. 떳떳함이 없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니냐고 시시각각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생멸법이다. 났다 없어졌다 났다 죽었다 났다 죽었다 하는 이러한 생멸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생멸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이 생멸은 어이 우리가 몸 담아 있는 이세계 삼라만상에도 생멸이 있고 우리의 육체에도 생멸이 있고 우리의 어... 의식, 우리의 생각에도 생멸이 있습니다. 이 세계에는 어... 성주, 괴공, 무엇이 생겼다가 잠시 동안 머물렀다가 그것이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마침내는 무너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주괴공이 있습니다. 이 세계에는 성주괴공 있고 우리 육체에는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생로병사가 있고 우리의 생각에는 생주이멸이 있습니다. 어, 무슨 생각이 물에서 물 거품이 폭 이렇게 올라오듯이 무슨 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 잠시 동안 머물렀다가 다른 생각으로 이렇게 비해가지고비해 변해 발전해가지고 결국은 다시 꺼져버립니다. 그 생각이 꺼지자마자 또딴 생각이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래가지고 잠시 그 생각이 머물러 있다가 또 얼마 안 있다가 다른 생각으로 이렇게 발전하다가 다시 또그 생각이 꺼지고 이것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는 성주계공이 있고 우리의 육체에는 생노병사가 있고 우리의 생각에는 생주이멸이 있습니다. 이 중주이멸 우주의 중심이 바로 우리 낱낱이 우리 자신들이 우주 세계의 중심점인 것입니다. 나는 내가 우주의 근본이고 중심이고 여러분은 여러분 낱낱이가 이 우주 법계의 중심점이 바로 낱낱이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우주가 동서남북 상하, 사유로, 어, 사방, 사유, 상하로, 시방세계에 입체적으로 벌어져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주세계가 무한대로 어, 벌려져 있는 우주세계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건립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우주세계는 누가 건립을 했느냐 하면 은 자기를 중심으로 한 우주세계를 자기가 건립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기로 인해서 건립이 된 것이고 다른 사람 아닌 자기가 건립을 한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우주 모든 것은 하나님이 건설을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불교에서는 바로 이 시방세계는 자기가 건립을 한 것이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건립된 것입니다. 우주를 손 하나 까딱 아니하고 전체를 가루도 없이 파괴할 수도 있고 눈한번 깜박할 사이에 또 우주를 건립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신묘한 위력을 우리 자신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 여하에 따라서 극락을 건설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 한 생각에 그 극락을 지옥으로 변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불교를 정말 잘 이해를 하시게 되면 참 경을 보시든지 참선을 하시든지 해서 참으로 이러한 묘한 이치를 통달하게 되면 이것은 추호도 거짓말도 아니고 무슨 상상적인 그러한 이야기도 아닌 것입니다. <웃음> 그 생멸법. 그런데 세계나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생각은 바로 그 생멸법 속에 놓여 있다 이것입니다. 생멸법으로 되어 있다. 왜 그러냐? 우리는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온전히 생멸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어떻게 하면 이 생멸법이 아닌 열반의 세계, 극락 세계로 변조, 개조를 할 수가 있느냐. 우리의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생멸심, 생사심. 바로 그놈이 멸해 다 했을 때 정멸이 되는 것입니다. 정멸, 정멸은 다른 표현으로 열반이라고도 합니다만 열반이니 정멸이니 한 말은 생사 없는 세계다 이 말입니다. 생멸이 다 했으니까 생사가 다 하면 바로 생사가 없는 열반의 세계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계송은 열반경에 나옵니다만은 부처님께서 과거의 인행 때에 설산이라고는 깊은 산 중에서 목숨을 바쳐서 도를 닦고 계셨을 때 아무리 생명을 바쳐서 고행 정진을 해도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정진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디선지 아름답고 묘한 음성소리로 최해 제... 제... 응부상요 시, 시 생멸법이로구나. 이러한 개송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을 번쩍 뜨고 앞뒤 좌우를 두루 살펴보았지만 그러한 아름답고 묘한 진리의 노래를 부를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 이상하다. 대관절 이 노래를 누가 읊었단 말인가. 자세히 살펴보니 저만큼 눈은 부리부리하고 소곤니는 사자 소곤니 코끼 소니처럼 나온 사람을 잡아서 날 고기로 먹고 사람을 잡아서 생피를 음식으로 삼는 나찰 귀신이 눈을 부라리면서 두 손을 독수리 손처럼 만들어 가지고 부처님을 그 노려보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대관절 저러한 거각 무도한 나찰 귀신의 입에서 그러한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리는 없겠는데 그래도 생물은 동물 움직일 수 있는 물견이라고는 나찰 귀신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그 노래는 과연 네가 읊었느냐 하고 나찰 귀신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나찰 귀신은 예? 뭐라고 하십니까? 행자님 저는 지금 배가 고파 죽었습니다. 뭐냐? 네가 그렇게 배가 고프면 내가 네, 너에게 내 몸을 바쳐도 좋으니까 대관절 아까 그 노래는 정말 네가 읊었겠지. 네가 그 노래를 읊었다면 그 다음 구절이 있을 거 아니냐? 그 노래는 절반 뱉기는 안 돼. 그 다음 구절을 나를 위해서 읊어다 안됩니다. 나는 배가 고파서 안됩니다. 나는 배가 고파서 그런 노래를 읊을 힘도 없고 빨리 당신을 내가 잡아먹어야겠습니다. 잡아먹어도 좋다. 그러나 그 노래를 먼저 나를 일러줘야 하지 않겠느냐? 못합니다. 먼저 먹어야 일러주지 안되겠습니다. 그러면 내 몸을 네 입에다가 넣고 귀만 냉, 남겨놓고 그 노래를 읊어다오. 귀가 있어야 그 소리를 들을 거 아니냐. 그 소리만 듣는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네 밥이 되어도 여한이 없겠노라. 그러니까 나찰귀신의 입에서 이와 같은 개송이 들려왔습니다. <웃음> 얼멸이 하면 정녕락이니라 <웃음> <웃음> <웃음> 생멸이 다하면 정멸이 나게 되느니라. 그 말을 듣고 확철대오를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이 법문을 나만 듣고 깨달음을 얻었거니와 이대로 나찰 귀신의 밥이 된다면 나를 제외한 모든 중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자리에서 나무나 나무가 되었건 바위가 되었건 탁 치는 대로 이개성을 써놨습니다. 그리고서 나찰귀신을 향해서 몸을 날려서 던졌습니다. 그리자마자 하늘에서는 장엄한 하늘나라의 음악이 울려 퍼지고 그 무섭고 험악하게 생긴 나찰교의 신은 찰나간의 제석천왕의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공경스럽게 뛰어내리시는 부처님을 받들어 모셨습니다. 우리는 이 열방경에 있는 이 개송의 뜻을 통해서 위범망구, 법을 위해서는 내 몸을 잊어버려야 한다. 법을 위해서는 내 몸을 잊어버려야 한다고 하는 도에 들어가는 가장 최초요, 중간이요, 마지막인 그러한 중요한 마음가짐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바칠 수 있을 때 자기의 그동안에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깜냥대로 알고 있는 그러한 선입관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생불이 출현해도 그 사람은 지혜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